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타란툴라 입양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섬 인도양에 위치한 소코트라 아일랜드라는 그 섬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유네스코로 지정돼서 굉장히 아름답고 생태가 굉장히 독특한 거기에 서식하는 타란툴라입니다 이 친구들 실제로 제가 가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오 귀, 귀엽네 어, 생각보다 독특하네 오, 이렇게도 사육할 수 있구나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입양을 할 거라서 우선은 제가 그 사육장 분양하시는 곳 사육방으로 한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시지? 자 여러분들 와 입양하러 왔는데 우와 대박이에요 타란툴라를 엄청 좋아하는 매니아 분이셨습니다 오, 사육하실 때 이렇게 탈피도 이렇게 주기를 엄청 잘하시고 되게 깔끔하게 기르시네요. 아, 이런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죠. 오, 여기도 보면은 어, 타란툴라가 지금 입구 막고 있는데 뭐 탈피하는 건지 산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입양할 타란툴라의 통인데 불바라고 써 있어요. 1월 26일 날산란했으면 지금 아 6월 11일날 여기 63마리가 있었고 지금 1월 26일이고 지금 7월말이니까 9개월 지난 우리 개체들이거든요 한번 오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저 엉덩이가 보이고 하는데 한번 살짝 이렇게 들춰봐도 되나요? 네. <웃음> 거미줄이 장난 아니야 오 곳에 또 탈피도 했네 애들이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게도 합사사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한 군데 다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체급이. 어, 거기 있어요? 어, 거기도 있네. 오, 나왔어. 이, 이, 여러분들, 이게 거미줄이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솜사탕이긴 솜사탕인데, 되게 질긴 솜사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뭉치자마자 이렇게 변해버리죠? 뭐예요, 이거는? 아, 킹가분이었어요 숨어있어요 엄청 크다. 와! 오얘 지금 오, 어떻게 알아챘지? 오, 빛을 비추니까 바로 도망가네요 제가 여러분들 타란툴라가 시력이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은 또 구분 잘 하나 봐요 아마 감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아 감각 역시 우와 어? 뭐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블루밥은 그 컬러니인데 살짝 엄청 크거든요 이거 혹시 몇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정확한 카운트는아니지만2 0마리 정도예요 <웃음> 진짜요? 여기 보면 은 탈피 껍질이 앞에 다 떨궈져 있습니다 아 이게 좀참 매력인데 우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카운트하면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 탈피 껍질 여기 사육방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 다 뭐예요? 아 자이언트 화이트이에아화이트이에요 이게 지금 한 알집에서 1,700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뭐 있나요? 오, 이제 블루 바블 이번에 최근에 번식한 거지. 오호 대박.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블루버분 유체라고 합니다. 꼭몇 마리 정도 이제 한 수십 마리 나왔네요. 네. 한한 4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얘네들은 음, 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분리해도 괜찮아요? 사회성이 있어서 케어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리를 해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아. 아 그렇군요. 아, 지금 탈피를 해서 다리가 길어진 아이들도 있고 뭐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 보면은 이거 취미로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이금 <웃음> 그린보틀블루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기가 굉장히 많은 타란툴라인데 번식하신 건가요? 네네 번식이 됐어요 <웃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놀러온 사육방 주인분이 디가라는 닉네임을 가지셨거든요 연락해서 입양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온통 타란툴라예요 제가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블루바브은 스트들인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입양 받으러 왔다가 구경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지금 개인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쁜 타란툴라예요 여기 보면 등갑이 아주 이쁘죠? 여러분들 지금 카운팅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들게요 한 마리가 아래에 들어갔거든요 어 어디 갔지? 야 다시 들어가. 어유 이거 엄청 빠르네.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고 있는데 저는 좀 땀장 좀 피울게요 여러분. 얘는 키위 키위 키위 열렸어요 키위 담는 것도 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세서 한번 담아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다 아, 담았어요. 다 담고 나니까 사실 60마리 정도인 지 72마리여서 72마리 입양합니다 온 김에 또 화이트니가 1700마리 번식이 됐다 하셔서 또 이거 소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많이 분양도 하기 위해서 저도 화이트니도 또 입양도 같이 하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또알도 번식이 됐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안틸레스피크 얘가 엄마예요? 야, 진짜 이뻐지죠, 여러분들? 사이즈는 좀 크고요. 이야, 우람합니다, 우람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 블루바분이라는 타란툴라를 72마리를 입양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 입양해서 온지 지금 하루 됐는데, 와, 애들이 거미줄을 벌써 이렇게 많이 쳐놨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쳐놨죠. 우와. 진짜 하나 한 마리 다 세서 왔기 때문에 수량은 정확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얘네들을 키울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이제 블루바본을 키울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을 좀할 거예요 여기 원래 거드테일이 있었는데 한 쌍이 분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코대로 이용해서 사육을 할 건데 걔네 서식처 자체가 이제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닥재를 황토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곰팡이도 안 나게 하고 좀 점성을 올리기 위해서 황토 깨끗한 황토를 자 바닥재는 바크가 있던 건 거의 다 조금 제거를 했고 좀 남은 거는 그냥 같이 섞으려고 갖고 황토와 코코피트를 좀 많이 섞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닥을 깔아줄게요 황토 비율이 높아야 좋아요 아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가로는 90cm예요. 거의 90cm 사육장인데 한 70마리 길러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저기 숨을 수 있게끔 좀 입체적으로 좀 꾸며봤는데 나중에 또 가지요목이나 이런 데또 이렇게 또 추가 설치 해줄 거거든요 우선은 있는 거로만 해서 꾸며봤고요 현재 물 바닥재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서 나중에 굉장히 단단해질 겁니다 현재 당분간은 습하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건개로 사육을 할 거고요 물 그릇을 배치해서 애들이 나와서 물 마실 수 있게 두 군데만 배치를 해놓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옮겨 볼게요 응. 다 들어가라 얘들아 오우 화지 말고 얘들아 갑자기 응. 들어가보자 오차차차차차 이번에 놓으면 40마리 째자 여러분들 다 놓고 카메라 켤게요 이렇게 해서 72마리를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오 진짜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다 사라졌거든요 어? 어? 어? 이 녀석 척사고가 아자 여기 배회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이 상태로 거미줄로 어떻게 쳐지는지 일주일 정도 지켜볼게요 세팅하고 약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자리 못 잡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자리를 차근차근 잡으려고 하네요 여기 보이시죠? 아까 7신마리라니 아무나게나 무작위로 다넣는데 싸우지 않고 이렇게 거미줄까지 벌써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세팅 3일차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미줄을 제법 쳤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게 블루버보니 이게 버럭으로 땅을 직접 파가지고 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5일째입니다 지금 자연광이 들어와서 햇빛이 잘 들어오네요 지금 보면은 오 슬슬 거미줄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꽃에 자 여러분들 세팅하고 거의 한 8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자, 지금 거미줄이 점점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주면 애들이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면은 나오지 한번 보자고요. 오. 오, 한 마리가 지금 나와서 밀럼을 뜯어 가고 있습니다. 이 원체만 하니까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기대감이 뿜뿜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지금 사육한지 약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거미줄을 쳤는데 얘네들은 밥을 줄때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디있나 한번 이거 한번만 들춰보려고요 미안하다 이들아치을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게 거미줄이 모이니까 엄청 단단하네 보자 잘 있니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얘들아 진짜 다 어디 숨었니 어머 여기 탈피도 있네 탈피 껍질이 있네 제생각엔 여기 아래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투척 보자 들어 얘들아 어니 얘들아 얘들아 여기를 구룹하고 들어갔나? 얘들아 아빠가 다 나. 야 너네 성장하고 잘 있는 거 맞지? 음와그 사이에 탈피하고 엄청 잘 살고 있었네요 여러분 와 이게 탈피 껍질 보이시나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와잘 살고 있었구나 근데 70마리를 키워도 잘 보이지가 않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그로부터 여러분들 거의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애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한번 볼수 있으면 한 보려고 하거든요 와, 우와. 나중에 더 성취급이 되면 한번 더 예, 촬영할 예정인데 봅시다! 과연 오, 이들도망간다 오, 이들도만간다 오, 오, 여기 있다. 와, 곳에 많이 컸네요.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한 마리가 있고, 아마 어딘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거거든요. 와, 저기 있다. 우와, 지금 애들이 다 도망가느라. 와, 잘 살아있었구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 확인하는 이유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끝자락에 집, 을 오, 물, 오, 지어서 와, 잘 살고 있었네요. 자, 무튼 지금은 애들이 작고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얘네가 이제 성체급이 되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여기, 어, 여기 굴속에는 희한하게 없네요, 여러분. 와, 아, 여기 안에가 탈피하는 곳이구나.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안에 탈피 곳이 엄청 많아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이제 구역을 정해서 직접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다는 아니지만 여기 엄청 많네요. 여기도 있고요. 자, 무튼 여러분들. 아, 미안하다. 거미줄로 오늘 다파헤치긴 했는데. 그래도 70마리가 있으니까 복구는 금방 할 겁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72마리의 타란출라를 입양해서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다 퍼지는 모습.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